반갑습니다. 이단 사이비 정보센터 정진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신천지 101가지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성경을 가지고 진리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긴 자, 오늘은 이긴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박태선, 전도관, 유재열, 유인구, 구인회, 이만희, 이렇게 많은 이단사이비 교주들이 자신이 이긴 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정말 그들이 이긴 자인지, 성경은 이긴 자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종교, 사기수법을 공개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단 사입이 교주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2장 3장의 이기는 자 이기는 그에서 이 이기는 이 자에서 는 자를 삭제하고 자기가 이긴 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기록된 이긴 자는, 이기는 자는 교주들이 아니고 이만희씨가 아니고 박대선씨가 아니고 유인구나 구인의 유재열 그런 이단 사입이 교주들이 아니라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 이기는 그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내용의 이기는 자는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왜 이단사입이 교주들은 이기는 자의, 자를 삭제하고 자신들이 이긴 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 성경을 가지고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사기수법을 통해서 성도들이 누려야 할 축복을 성도들이 누려야 될 상급을 중간에서 가로채버리는 사기꾼 성도들이 누려야 될 축복, 성도들이 받아야 될 상급을 중간에서 가로채버립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긴 자의 정체에 대해서 확인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먼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신천지 이만희씨가 이긴 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신천지가 어떻게 주장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씨 뿐 아니라 전도관의 박태선씨도 자신이 이긴 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박태선에 나온 구인해란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역시 자신이 이긴 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만희씨 역시 자신이 이긴 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이 구약과 신약에 대한 그들의 교리입니다. 이만희 씨를 약속의 목자 이긴 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경 비유풀이 노래에 보면 잠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비밀 깨달아서 약속의 목자와 함께 14만 4천인이 되어 망국 소성하세 천국 비밀을 깨달아서 증거장막 성전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새 언약 지키세 천국비밀 깨달아서 계시록실상되어 충신과 진실로 사명감당하세. 천국비밀 깨달아서 천상부모 모셔다가 이긴 자와 함께 영생 누려보세. 라는 신천지에서 만든 비유풀이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씨를 약속의 목자 이긴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성경을 볼때 언약서 말씀 언 약속할 약자를 써서 성경이 언약서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처음에 보공방 그리고 신학원에 가서 성경공부를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그들이 가르치는게 구약을 이루신 구약의 애언을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들을 먼저 세뇌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을 이루신 신약의 애언을 성취한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이만희 씨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엔약속 구약은 예수님이 성취를 하셨고 신약은 약속의 목자 이긴자 이만희씨가 성취한다는 것이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들이 어떤 성경 근거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속였는지를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에레미야 31장 32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성경을 좀 펴셔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강사들과 이만희씨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속였는지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에레미야 31장 32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분명하게 성경에 새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반대되는 옛 언약이 무엇이냐 그리고 새 언약이 무엇이냐고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2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경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확인시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신약은 이만이가 성취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결론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 집단들은 이 자기 자신들의 산의 형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숲 속에 많은 나무들만을 그릇, 그들에게 가르쳐서 전체적인 산의 윤곽을 볼수 있는 이 전체적인 것을 볼수 있는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 사입이 집단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신도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집단의 구원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숲속에 나무 하나하나 대해서는 자기들이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체적으로 자신들의 구원, 교리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부분이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결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옛약속옛언약 구약 새 약속, 새 언약 성경은 옛 언약은 구약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약속은 구약은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으로 돌판에 새긴 십계명과 율법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구약과 다른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 받게 되는 십자가의 도를 마음판에 새기는 것 그게 새 약속 새 언약 신약입니다. 그런데 이만희씨와 이단사이비 교주들이 에레미야 31장 31절 32절만 읽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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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 아담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은 바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는 게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놓아두고 신천지 주장처럼 구약은 예수님이고 신약은 이만희라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은 신의 산에서 맺은 돌판에 새긴 십계명과 율법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바로 신약인데 이만희씨와 이단사입의 교주들은 구약은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신약은 바로 자기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약속약자를 써서 신천지인들이 생각하는 이만희씨와 신천지 강사들이 생각하는 신약은 바로 이만희, 약속의 목자 이긴 자 이만희씨가 신약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와 에레미아는 신천지에서 말하는 성경 근거 구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은 애국에서 출애극하던 그리고 신의,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판에 새긴 그 십계명과 신의 산에서 맺은 율법이 구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33절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0절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넘어가 버립니다. 이단 사이비집단에서 필요한 건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2절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9절에 구약과 신약이 있다는 것만 이 필요한 단어들만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그리고 구약, 신약 이렇게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신천지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논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약을 새 약속 새 언약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이렇게 성경에서 단어만 가지와서 결국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애언은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애언은 이만희가 성취한다고 이렇게 성경 구절만 가지고 악용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고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승천 후에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그러면 신약의 이 예언을 예수님께서 신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보혜사가 누구냐? 바로 그 보혜사가 약속의 목자 이긴자 이만이시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다시 누가복음 22장 20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성전님들 다같이 누가복음 22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자, 여기서 언약의 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언약의 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는 피를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그 실과 포도송이 그 포도 씨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기 때문에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포도의 열매 포도는 결국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포도는 예수님이 하신 열매, 말씀이 되고 포도주도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 언약이고 여기에 보면 언약의 피라고 되어 있는데 언약과 피라는 이 단어만 빼서 피가 바로 언약이고 말씀이 바로 언약이라고 이렇게 에레미야 31장 31절 히브리서 8장 8절 9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0절 마태복음 26장 28절 그래서 포도주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피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정체가 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미혹된다는 겁니다. 이만희 씨가 써놓은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지창조에 기록된 새 언약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지창조 책 434쪽 내용입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새 언약 천지창조에 기록된 책 434페이지 내용입니다. 먼저 새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우리는 새 언약이라는 말에서 그 이전 언약이 있었음을 알수 있다. 즉, 새 언약은 이전 것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을 말한다. 아울은구약의 율법을 첫 언약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은 첫 언약의 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 신약 성경에 약속한 말씀을 가리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5쪽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되어 주시며 내 몸이라 하시고 포도주 잔을 주시며 내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다. 아 그리고 두 번째, 성도와 천국 206페이지 내용입니다. 본장의 히브리서 8장, 본장의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2600년 전에 예언하신 것을 그로부터 약 600년 후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서 세우시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설명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새 언약의 성취는 예수님 재림 때이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자유, 율법을 말하며 흠이 있어서 낡아지는 첫 언약은 모세에게 준 율법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맺은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 이 법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언약의 피, 예수님이 하신 그 피가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요한복음 14장 7 6절로 넘어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성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 그리고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컬, 일, 성소라 일컬고 또 둘째 휘장기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컬으니 하면서 히브리서, 7, 히브리서 9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는, 없이는 는없아니하나 여기에 피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신 것이라. 그래서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이 있다라는 걸희브리서 9장 1절과 7절 8절 그래서 첫 언약 그리고 이제 둘째 장막 첫 장막 이렇게 해서 장막으로 넘어갑니다. 첫 언약에도 장막이 있었다. 첫째 장막, 둘째 장막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첫 장막, 둘째 장막이 있다라는 걸, 히브리소 9장, 1절, 7절, 8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에도 보니까 첫 장막, 유제열 장막을 첫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장막을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새 언약은 피 언약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재열 과천 증거장막 성전에서 일곱 명의 사자 천사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피로 맹세한 언약이 나오고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서도 이만희 씨와 일곱 명의 교육장들이 피로 피로 맹세한 그피 언약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새 언약서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신약.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복잡하고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어렵고 복잡하게 느끼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성경은 구약은 신의 산에서 맺은 돌판에 새긴 십계명과 율법이 구약이고 신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돌을 새 언약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이단 사이비 교주들과 특히 이만희씨 신천지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에레미아 31장 31절 히브리서 8장 10절의 내용은 확인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누가복음 22장 20절, 마태복음 26장 28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절, 7절, 8절, 히브리서 9장 20절, 21절 내용들을 악용해서 언약을 피로 바꿉니다. 그래서 피를 비유로 풀면 말씀으로 바꾸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라고 바꾸고 결국. 이 신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라 하신 그또 다른 보혜사가 이만희씨고 피가, 말씀이, 피가 말씀이기 때문에 이만희씨가 전하는 말씀이 새 노래고 새 언약, 신약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새 언약,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주제별 요약, 해설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 언약과 새 언약 263페이지. 성경에서 본두 가지 포도나무 중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었고 6월절 밤의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와 살로 세우신 언약이었다. 이 언약은 예수님의 피와 살곳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으면 영생하게 되며 이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때 다시 먹게 된다는 말씀이 된다. 먹어야 할 예수님의 피와 살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새 언약의 피는 언제 어디서 먹게 되는가? 이새 언약의 피를 먹는 때는 계시록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피로 세우 피, 언약의 피, 그 다음에 언약의 피 부분이 언약의 피에서 피가 언약이라는 게 아닙니다. 언약에 관련된 피, 피가 언약이다 이런 내용이 아닌데 이 피만 끄집어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장막, 둘째 장막을 끄집어 옵니다. 그래서 언약에는 애 언약에도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이 있었다. 구약에도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이 있었고 이 신약에도 과천 유제열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첫 장막이 있었고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둘째 장막이 있다는 둘째 장막이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이 바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에서 주장합니다. 약속의 목자 이긴 자 이만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신천지는 이 피가, 피를 비유로 풀면 포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피도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 씨가 하는 이 말이 새 노래가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가 지금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성경을 다시 한번 보자는 겁니다. 누가 보면 22장 20절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피가 새 언약이 아니고 잔이 이 잔은 내이 잔은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천지에서 지금 이 잔을 빼버리고 이 피를 가지고 와서 서 가지고 와 피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성경은 이 잔을, 예수님의 그 잔을, 예수님의 그 피가 들어있는 이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그 전체, 예수님의 그 피가 들어있는 피를 의미하는 그 잔을 분명하게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신천지는 이 잔을 빼버립니다. 이기는 자에서도 눈자를 빼버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도 알게 하는을 삭제해버립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 잔을 빼버리고 피만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약속의 목자 이긴 자 이만희씨와 대입시킨 다음에 이만희씨가 새 언약 이만희씨가 하는 말이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성경에는 잔이 예수님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그리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전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대속의 사건을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 이게 신약, 새언약. 엘레미야 31장 31절에서 3 3절까지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에서 새 언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마음판에 새기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도 그게 새 언약인데 이단 사이비 교주들과 이 이만희 씨가 성경을 악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만희 씨가 새 언약이라고 믿게끔 박태선 씨도 자기가 이긴 자라고 했고 구인의 유재열 이만희 이런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가 이긴 자라고 이런 성경 근거 구절을 악용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했다는 라 겁니다. 다시 한번 누가 보금 22장 20절에 읽어보면 피가 언약이 아니고 잔인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31장 33절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 이만희 씨와 그리고 신천지 강사들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구약은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구약은 예수님이고 신약은 이만희가 이만희 약속의 목자 이긴 자 이만희가 새 언약이고 이 사람이 전하는 말씀도 새 언약이라고 이런 주장들이 이 성경 성경 구절 갖고 우리 성도님들을 속인 종교사기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긴 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야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8절입니다. 창세기 38장 28절의 내용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던 중에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한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28절 내용 보겠습니다. 28절 내용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시름을 하고 그리고 또그 사람에게 이름을 물었을 때에 그 사람이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이겼다는 의미를 가진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구약 시대의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초림 시대 때 예수님이 이단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싸우고 이기시고 사망 권세와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초림 시대 때 이긴 자는 예수님. 그래서 구약 육적 시대에 이긴 자는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고 신약 시대에 초림 시대에 영적 이스라엘에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을 둡니다. 그리고 재림 시대 때이계시록 시대 때는 영적 새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이가 열두 지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니골라당과 싸워서 열두 지파를 창설한 그가 바로 이긴자 이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 교리 중에 배도 멸망 구원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영, 영계에, 영계 영적 피조물, 영계에, 영계를 창조하시고 나서 영은 단독 사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머무실 육체, 하나님이 거하실 육체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육적세계,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쉬시려고 육적세계를 창조하려고 하는데 첫 목자, 첫 약속의 목자 아담이 배도하고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노아를 선택하고 노아 역시 배도하고 멸망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배도하고 멸망하고 모세도 배도하고 멸망하고 모세, 여호수와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지심으로 실패하고, 이제 이 재림 시대, 영적 새 이스라엘 시대의 마지막 약속의 목자 이긴 자가 바로 이만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는데, 마지막 시대에 이 구원자가 이만희시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목자를 보내주셨는데, 다 실패하고 배도하고 함으로 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자가 바로 이긴 자 이만이라는 게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싸워서 사람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육적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서 육적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서 열두 아들을 삼고 육적 이스라엘을 세웠지만 솔로몬 시대에 이방신들을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 육적인 시대를 멸망시켜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적 이스라엘을 다시 세웠다는 겁니다 이 영적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또 이제 영적 이스라엘 영적 종교 세계를 대표하는 과천유제열 장막성전이 첫 장막 첫 언약인데 과천유제열 장막성전에서 일어난 일곱 천사직군을 가진 사도들이 대도하고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재열 장막 성전에 들어온 청지기 교육원의 7목사와 10명의 장로들이 있는데 게시록 12장 11절을 가지고 그들이 이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이 멸망시키는 가운데 이 이긴자 이만희씨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편지를 보냈고 그들과 이 니골라당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영적 새 이스라엘을 창설하고 그가 이긴 마지막 시대의 이긴 자가 되었다는 게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이게 신천지가 주장하는, 신천지 이만희씨가 주장하는 이긴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 야곱이 싸워서 이겼고,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은 바리새인 마귀의, 아, 마귀의 소속된 자들, 이바리새인들과 싸워서 이겼고, 이만희 신는 니골라 당에 소속된, 한기총 소속된, 한기총에 소속된 목자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마지막 이긴 자라는 겁니다. 야곱은 열두 명의 아들을 낳고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두고 이 만신은 열두 지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가 이긴 자라는 겁니다. 신천지는 계시록 2장 3장에 에서 더두 사빌라라는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이 일곱 교회가 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는 일곱 명 일곱 교회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과천 유재열 장막 성전에서 천사 직분을 가지고 활동했던 그들이 에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가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편지를 썼다는 게 자신의 주장인데 사실은 편지를 받은 사람도 없고 편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성도님들이 확실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들이, 그들이 주, 이만희 씨가 이 편지를 썼을 때 과천유재열 장막성전에 천사직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탈퇴한 후였다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이어서 신천지가 이해하는 신천지의 이긴자에 대한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성경을 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패트로. 계시록 2장 3장에는 이기는 자, 이기는 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만희씨와 신천지에서는 이기는 자에서 는 자를 빼버리고 이긴 자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있는 이기는 자는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왜 그가 계시록 2장 3장에 나온 이긴 자라고 주장하는지 그 주장 또한 잘못되었다는 라 겁니다. 대부분의 이단사입이 교주들이 이기 는 자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게시록 2장,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기 는 자들이 받아야 될 많은 축복과 많은 상급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상급과 축복을 자신들이라고 주장하면서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누려야 될 축복과 상급을 중간에서 가로채 버린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긴 자라는 이 말이 딱한번 나옵니다. 신천지가 이긴 자라고 주장하는데 성경에 딱한번 나오는 이긴 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딱한번 나오는 이긴 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우리 성도들에게 시련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게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황제 숭배에 대한 이 핍박으로부터, 당시 초대교의 성도들이 시련과 고통이 찾아왔지만, 굴복하지 않고 이겨내는, 이긴, 그들 이긴 자들은 성도들입니다. 그 시련과 고난이 우리 성도들에게 닥쳐왔을 때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면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의 정체가 이긴 자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긴 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나온 이긴 자의 정체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라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주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는 피조물 인간 이만이가 아니고 창조주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자는 인간이 될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인간 취급해버린, 그런 예수님을 인간 취급해버리고 피조물과 똑같은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이단사이비 집단들의 행태입니다. 여기에 이긴 자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 선생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만희씨는 자기가 이긴자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성경은 이 이긴자에 대해서 거짓 선생이고 거짓 선지자고 사탄의 종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우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 대속의 사건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 진리의 도를 비방하고 이긴 자를 약속의 목자를 찾아야 이렇게 구원 받는다고 하는 이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멸망은 계속 된다는 겁니다. 신천지는 아담이 배도하고, 노아가 배도하고, 멸망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들의 세계를 멸망시켰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인류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이 멸망해 버렸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 노아의 후손인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는 라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킨 게 아니고 이들에게 회계를 촉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돌아오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우리 인류 구원에 대한 역사입니다. 배도했다고 해서 버려버리고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딱한번 기록된 이 이긴자의 정체는 거짓 선생이고 거짓 선지자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이긴자라는 첫 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단 사이비 집단들에 빠진 우리 성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 가서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부딪힌다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진 대부분의 신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든가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서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졌,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신천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는 성령을, 우리는 성령이 말하는 성령은 푸뉴 말하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신천지는 천사, 엔젤도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세계의 피조물 중에 착한, 선한 영들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한 성령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성령을 피조물로 보지만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신천지는 하나님의 영은 이 만희씨의 몸 아래 내 생물의 영은 신천지 전국의 내 회장의 몸 아래 그리고 일곱 명의 영은 신천지 7교육장의 몸 아래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의 죽은 12명의 영은 신천지 12지파장의 몸 안에, 그리고 24명의 장로들의, 24명의 하늘 보좌에 있는 24장로들이 있는데, 그 24장로들은 신천지 24장로들의 몸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순교자 영이 신천지인들 14만 4천 명의 제사장 직분을 가진 14만 4천 명의 신천지인들의 몸 안에 들어와 산다는 게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들을 내 생물 7명, 12사도의 영, 24장로의 영, 14만 0천 순교자의 영들과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영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성령은 엔젤로스 엔젤, 천사가 아니고 푸뉴마라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영어 성경에 가시라는 이지 자는 대문자로 쓰고 지저스라는 이 제이 자도 대문자로 쓰고 스피릿이라는 이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 s도 대문자를 쓰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칭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칭하고 있기 때문에 대문자를 쓴다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대부분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이었는데 성령의 어떤 힘이나 에너지 하나님의 힘, 에너지, 성령을 에너지로 보고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그런 능력을 받아서 이적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인식들로 인해서 이렇게 이단사이비 집단에 빠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성경 근거 구절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쳐보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 기록해 놓은 성경 근거 구절에 관련된 동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에 예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참 위에 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성경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 사역에 예수님이 동참하셨다는 성경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살아있는 반석으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도 구약 시대에도 활동하셨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집단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실 때 논쟁은 절대적으로 피하시고 성경 근거 구절을 가지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몇 가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일서 1절에서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태초에 창소에 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한 내용에 대한 기록입니다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마음,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 아마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창조사에게 동참했다고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니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 근원 하나님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을 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창세전에도계셨고 예수님은 창조사역에 동참하신 창조 근원자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빌리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 종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 이라. 동영상 끝에 이, 이 동영상 끝부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창조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예수님의 신성 부분에 대한 것과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자료들을 이 동영상 끝부분에 함께 청구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다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서구장절절 내용들을 서 언약을 피로 바꾸며. 그래서 피를 비유로 풀면 말씀으로 바꾸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로 요한복음 10. 이분의 구장 20절 21절 내용들을 악용해서 언약을 피로 바꾸며. 그래서 피를 비유로 풀면 말씀으로 바꾸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로 요한복음 10.